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8회 월요일 방송 대분류입니다. 넋두리한 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1007회 유튜브 방송은 쉬었죠. 어, 쉬고 어, 유튜브 방송은 쉬고 필출 삼스클럽에만 자료를 올렸는데요. 그 이유는 어, 구독, 좋아요, 댓글이 너무 빈약하니까 어, 자료 올리는 재미가 없어서 그랬어요. 어, 이별난카페는 로또를 구매하지도 않으면서 구독자분들께 감사 및 서비스 차원에서 올리는 것인데 어, 구독, 좋아요, 댓글이 너무 썰렁하니까 의욕이 좀 어, 상실된, 상실됐다고 실 할까요? 어, 앞으로는 이별난카페가더 좋은 자료, 더 많은 자료를 의욕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락카페 자료들은 항상 로또 1회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번 이번 주가 1,008회니까 1회에서부터 1,007회까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좀 상당히 높죠. 높은 편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늘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는 게 로또잖아요. 그래서 100% 적중한다 라고 자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본인의 자료하고 비교해서, 어, 그 본인의 자료와, 어, 그 맞는 것만 선별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필출 삼수클럽에 올라온, 올린 자료, 어, 복귀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어, 필출 삼수클럽에 라이님께서 지난주에 또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는, 어, 14, 30, 31,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 그랬는데, 어, 여 요게 또 전멸을 했습니다. 음, 라이님 자, 자료가 요 근래 좀 다소 슬럼프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해서 아, 라인님 너무 그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여기 맨부왔어요 이렇게 써놓셨는데요 아, 로또 연구하다 보면 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아, 또 이제 그 슬럼프 지나가면 또 다시 이제 아, 적중률이 높아지니까 아, 너무 개의치 마시고 어, 자료를 쓰고 안 쓰고는 각자 판단하는 거니까 아, 자료 올려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25, 6구가 25에서 끝났기 때문에 30번 대가 전멸했잖아요. 그래서, 이 별난카페 개인적으로도 30이나 31이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요. 어, 25에서 마감을 했기,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연구하시는 분들 오류가 좀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헌터. 어, 저죠. 제가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어, 두개 자료로 올려드렸는데요. 예상 삼수하고 어, 필출 함수를 올려드렸어요. 어, 예상 삼수에서는 일반 분석실에 올린 거죠. 어, 11, 16, 30을 어, 뽑았는데 어, 여기서는 어, 두 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31, 33, 43은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삼수에서는 11하고 16, 세수 중에서 투수가 나왔죠. 어, 이렇게 하고 어, 여기는 전멸했습니다. 어, 이변랑카페도 개인적으로 이 31을 좋게 봤는데, 어, 31이 전멸을 했어요. 31이 꼭 나올 줄 알았거든요. 어, 그 25에서 마감이 돼서 어, 30번대가 전멸을 했죠. 어, 복귀 자료는 이거 두개필출3스크럽 하고 여기 하고 두 군데만 올려 드렸으니 두두 개만 올렸으니까 여기까지 어, 복귀는 마치고요 어, 1008회 대분류입니다 1그룹 1에서 5 2그룹 1에서 5 필터 범위 3그룹 필터 범위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대분류는 뭐, 지금까지 거의 100% 적중을 하죠? 어,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건 1년에 한두 번 오류 나는 자료입니다. 어, 여기 1그룹을 다시 2개 어, 그룹으로 나누면, 어, 2월수와 이웃수로 나어집니다 어, 지난주에는 여기 유튜브에는 자료를 안 올렸지만은, 어, 이 이웃수가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이웃수가 필출할 겁니다. 어, 이거는 뭐 어, 2회 이상 전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서 한수 이상은 나올 거예요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2월수가 세수나 나오는 바람에 어, 다른 쪽이 다 빈약해졌죠. 이월수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전멸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이 어, 그룹은 3개 그룹으로 나누면 3중복, 2중복, 어, 기타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 이번 주에는 좀 특이하게도 삼중복이 좀 수가 많죠. 어, 어 일반적으로 삼중복은 대개 두세 수 정도고 기타가 많은데 이번에 기타가 또 적고 삼중복이 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이 삼중복에서는 필출할 거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유독 많죠, 많아요. 어, 참고하시고요. 어, 여하튼, 2중복과 3중복을 합치면 일반적으로 여기 필출이니까, 여기, 특히나 이번 주는 이제 3, 3중복이 많아서, 아, 여기에서 한수 이상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3그룹도 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게 나눕니다. 어, 아, 참고로 여기도 말씀드리면은요, 아, 지난주에 기타가 나오고 2중복과 3중복이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 3그룹이 필출을 한다면, 2중복과3중복 여기 이 다섯 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지난주에 어, 여기 2중복과3중복이 전멸을 했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는 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100%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어, 여기까지로 어, 월요일 방송을 마치고요. 어, 특이 패턴은 내일 화요일 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출 3수크럽 어, 자료도 참고하셔서 어,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필출 3수크럽 들어가시려면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화면 밑에 어, 필출 3수크럽 바로가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